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<스마트여. 웃음> 오방 들어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날씨가 되게 많이 풀렸어요 오늘 바로 벌써 8월 말인데 벌써 가을이 오나 봅니다 오늘 저는 영상 강의를 녹화하러 스튜디오로 가요 집에서만 항상 녹화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 올라갈 영상을 찍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옷도 좀 화려하게 입었고 여기 옷도 한세벌 챙겨왔어요 빨리 가야되겠다 지금 강남 인데요 강남에서 혼자 밥을 먹고 이제 녹화를 할건데 역시 강남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꽤 많아요 뭐지 여기? 쌀국수집이었어요 쌀국수집은 쌀국수는 배가 금방 꺼지니까 배가 금방 고파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돼 지금 스튜디오로 가고 있는데요 어, 이 스튜디오가 어떤 스튜디오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얗게 되어 있는 그런 스튜디오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영상도 찍고 이제 이것저것 촬영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어떨지 궁금하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 삼각대도 세 개나 있어요 형아야, 모르게 리자 화장을 해야 돼요 카메라 앞에 나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. <웃음> 진짜 오랜만에 본다. 대단 <웃음> 음, 얼굴이 되게 환하게 나옵니다. 지금 촬영을 한지 5시간째입니다.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데, 역시 힘들네요 아, 이런 스튜디오가 있었으면 좋겠다. 그래도 이런 데사는게 느낌있고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진짜 궁금합니다. 네 스메트요 호감 들어가겠습니다 대박이에요 내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<목소리도> 끝났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아, 아까 전에 제가 몇 시간 그랬죠? 시간이요? 대 시간이 끝나지 까요 그래 나. 그래도 두 번째? 이렇게. 저랑 미라랑. 뭐라고? 저희가 좀 그런 까험 <웃음> <같은> <정말 웃음> 많이 합니다. 아, 한 일까지. <웃음> 끝. 네 이렇게 녹화가 끝났습니다. 평상시에 항상 제가 찍고 제가 편집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제가 이렇게 찍은 것을 이제.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편집을 해주는거 거든요 와 근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줄 몰랐어요 4시 시작했는데 거의 11시 좀 넘어서 끝났으니까 그런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일찍 끝나는게 드물대요 제가 좀 일찍 끝났대요 역시 이런 방송 녹화는 힘들어요 진짜 와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한게 나중에 어디에 올라올거냐면 지금이 8월 말이니까 약한두달뒤 쯤에 업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힘들다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